그대아 걱정하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노래방 가사 자막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제 구독자분 중에 OX노래방님이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OX노래방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보니까 와 이건 진짜 완전 신세계에요. 정말 쉽더라고요 키네마스터에서 하는 것보다 클릭 한 번으로 끝납니다 캐커 어플을 설치하시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영상의 바탕화면이 될만한 영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추가를 누릅니다 오디오를 클릭합니다 사운드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사운드 삽입을 클릭합니다 장치의 사운드를 클릭합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음악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뒤로 나가서 텍스를 추가합니다. 텍스트 추가를 누릅니다. 노래 가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누르고 뒤로 나가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스타일을 선택했다면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옆으로 돌립니다. 노래방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그리고 아래에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원하는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택이 됐다면은 체크를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 가사 부분에서 자를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 분할이 있습니다. 아래에 아래에 분할을 눌러주세요. 두 개로 나눠졌죠? 첫번째 가사말고 두번째 가사를 변경을 할건데요 두번째 가사를 더블클릭하세요 두번을 손가락으로 하나 둘 이렇게 빠르게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지우고 오 체크를 누릅니다 두번째 가사 길이를 조정하면 돼요 여기까지죠 여기 길이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두번째 가사 더블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집어넣을게요 옆으로 이동해서 노래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상을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글씨색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에 또 가사가 있죠 복사를 누릅니다 복사 그리고 이거를 꾹 눌러서 옆으로 이동 그리고 더블클릭 수정한 곳이 나오면 지우고 애니메이션 노래방 체크 이 텍스트 자막을 이동하고 싶을 때는 손가락을 꾹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끝에서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여기 되돌리기가 있고요. 한번 영상이 잘 나오는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대 네. 암 걱정하지 말아요 자, 마지막에 영상을 내보낼 때는 여기 상단에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해상도 1080p 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다 쉽게 노래방 가사를 집어넣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를 알려주신 OX노래방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